강의 103강입니다. 151문에서 152문에 대한 내용인데 죄의 경중에 대한 다섯번째 내용입니다. 그 성경 본문은 에스라서 9장 1절로 15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웃음> 그, 에스라서는, 그,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웃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손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라,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과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어,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영, 영원한 어,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강하에 사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리이까 아, 연혼하오리이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 하시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 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사오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그 마태복음 25장 참고 본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 주십시오. 그 에스라서 이 제가 지금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자신들이 멸망한 원인을 찾고 살피는 중에 이방 사람들과 혼인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그 축적제도가 있었잖아요. 축적제도가 있어갖고 그이 축적제도 있는 속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될 때, 이제, 첩으로 얻은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 그런 것은 이제 교회사 속에 나타난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은 우리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가난안 땅이라고 하는 특정한 영역을 성소로 삼으시고 그 지역의 그 악한 백성들을 몰아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 모습을 구현하려고 하셨던 거죠. 새로운 에덴과 같이 사실 모형적인 에덴이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그 그 그들을, 에, 그 이방, 그 이방족 속들을 토하에 내친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토하에 내쳐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체질을 다 아시고, 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한쪽으로는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어, 그, 그에 따라서 저들을 회복하셨습니다. 회복해서 왔을 때 저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보니까 그런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긴 면들이 있어서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지금 그리토가 오시기까지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경우는 다르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로 있다가 지금 이방 사람하고 혼인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 믿고 정상적으로 믿었는데 이방 사람하고 혼인을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 시험에 들었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잘못 살아서 그랬든지 그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결혼 이제 불신의 형태로 있다가 혼인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직대입해가지고 뭐 무조건. 이혼한 사람이나 뭐 이전에 뭐 어떤 그런 여러가지 일을 한 사람들 그런 것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율법에 준해 가지고 어, 무조건 이, 여기에 준해서 맞춰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 원래 그 모세에게 이혼에 대한 규례를 낸 것도 사실은 원래는 없는 법이죠 원래는 없는 법인데 인간의 죄 때문에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 남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아내들을 그 돌보기 싫어해 가지고 또 세상 여자들에게 눈이 돌아가 가지고 그뭐 거침없이 이혼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칠,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 많이 하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도 칠거지약 같은 게 있어요. 밥을 태워먹는다든가, 불을, 잔불을 꺼먹는다든가, 그런, 그런 것으로 이제 쫓아보내기도 했어요. 예. 그 병들어가지고, 가정이 어렵게 된다든가. 그게 사실은, 그 사실은 장로들의 유전이죠. 정상적인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렇게 할수 없는데, 그런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 때는 여자들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사람 취급 못 받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창기들, 또 그런 과부들, 소자들, 약자들 편에서 이제, 보금을 전하시고, 저들에게 자유의, 자유, 저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했지요. 아무튼, 그, 그 이제, 이게 똑같이 대입은 할 수는 없지만, 정신은 있어요. 율법의 정신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이 에스라 시대에 이런, 그, 이방족 속하고 혼인한 사람 내어 보내는 일, 이런 속에서 뭘 어떻게 깨닫고 나가야 되는가. 지금, 뭐, 이혼이 능사가 아니고, <웃음>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취하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걸잘 알아야, 알아야 되겠죠. 법의 정신을 헤아려가지고. <웃음> <웃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뭘 봤냐면, 죄의 경중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죄가 죄를 범한 사람이 첫째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 어, 어떤 상태에서 범했냐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고 경험이 어떻고 은사가 어떻고 그 사람이 본이 될 만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고 했죠 젊은 어린 아이가 죄를 범한 것하고 그 법을 다 알고 인생을 다산 사람이 죄를 범한 것하고 죄가 다른 거죠. 경험, 경험을, 그, 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 죄의 경중도 다릅니다. 또, 은사를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 뭐, 은사는 다 사실은 신약에 써보면 성신을 받으면 다 은사를 받아 누리는 건데, 성, 교회, 신약의 성도들은 어, 도매금으로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은사를 받아서 그 교회 한 분자로서 지체로서 사역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그 은사에 따라서 그, 그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지죠. 이 지도 급에 있는 사람이 범하는 거하고 여기 동네 그 그. 별별일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범하는 거 하고 죄에 대한 평가가 다르잖아요. 또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 모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공인들이 범한 죄하고 그냥 일반 사인들이 범한 죄하고 죄의 경중은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죄의 경중이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죄 범한 죄를 당한 사람, 죄를 당한 사람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당한 사람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같은 모욕을 해도 대통령을 모욕하면 그 죄가 더 크잖아요. 에? 같은 살인을 해도 존속살인을 하면 더 커요. 죄가, 죄가 더 크다고.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내가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그죄 그리고 또 어떤 어떤 분이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굉장히 높으신 분이 시킨 것을 그 그것에 준해가지고 이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 또뭐 바로 이제 손윗사람이나 뭐 위권세 이런 사람들, 부모나 이런 분들한테 죄를 범한 것다 경중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웃음> 생각했고요. 거기 거기에 이어서 이제 <웃음> 죄의 본성과 특성과 관련해 가지고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그 서론적으로 얘기할 때이가 네, 이거 말고 또한 가지 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 예배당 안에서 죄 짓는 거하고 과 옛날 같으면 성전 안에서 죄 짓는 거하고 뭐 성소 안에서 죄 짓는 거하고 지성소에서 죄 짓는 거하고 또 다른 거죠. 그또 어떤 애서지는 거, 그 어디에서 취, 죄를 지냐? 또 어느 시간대 이게 안식일이냐, 아니면 보통 날이냐에 따라서 그그 죄의 그, 그 경중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웃음> <웃음> <웃음> 그, 그,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그 죄의 본성과 특성과 관련된 그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어떤 경우에 죄가 더 무거워지고 가벼워지고 하는가. 지금까지는 같은 죄라도 누가 그 죄를 지었는지, 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 죄 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악한 것이 될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다루는데 이번에는 죄의 성격에 초점을 두고서 죄의 경중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서는 잠원 6장에서 그 증거 구조를 제시합니다. 잠원 6장 30절로 33절 도족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족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암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잠원의 지혜자는 배고파서 도둑질한 경우와 간음하는 경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야가고파 도둑질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지만 가늠한 사람은 상함과 능욕을 받는데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도둑질한 사람은 들키면 7배 변상을 하고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만 가늠한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고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성격상 하나님 앞에서 더 중하고 덜 중한 차이가 있습니다. 음. 이게 좀저 이스라엘의 경우에 에, 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스라엘은 그만큼 아, 특권을, 어, 선택적인 특권을 받았고, 거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도 어, 아주 너무 아주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받았죠. <웃음> 이방인들 뭐 혼인 몇 번씩 하고 저뭐 저 간음을 하고 뭐 살인을 하고 그런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 법하고 <웃음> 그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그 죄를 적용하는 그 재판장, 재판장으로서 그런 죄를 적용할 때, 이스라엘의 경우와, 이방 백성 중에서 있었던 일의 경우와, 지금 참 다릅니다. 아무튼, 율법의 그 명시적인 조문에 대한 위반, 많은 개명의 위반, 많은 죄를 포함할 경우, 이제, 죄가 더해지는 거죠. <웃음> 이제 세 가지인데, 이제 첫째는 율법에 명시된 조문을 거스르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은 계명을 동시에 위반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그 안에 많은 죄를 포함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합니다. 단순하게 짓는 것하고 복합적으로 짓는 죄하고 다르다는 거죠. 또 한계명을 범한 거하고, 여러 개명을 범한 거하고 또 다르고, 그리고또그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범한 거하고, 명시적으로 말한 걸 범한 거하고 또 다르고, 그 죄의 성격이 다른 거죠. 먼저 명시된 조문을 거스르는 경우는 직접 율법에 언급하지 아니한 죄보다 더 악합니다. <웃음> 에스라도 9장 10절로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죄의 계명을 배반하여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죄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등한 일을 행하여 이가에서 저가까지 그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어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음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어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니. 에스라 학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9장 초두에 나오는데 9장 1, 2절에 보면 이 이루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이이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한 사람과 햇사람과 부리사람과 여부사람과 암몬사람과 모합사람과 애국사람과 아모리사람의 가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선으로 이방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 곧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방인과 혼인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통원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증한 일이란 레위기 18장, 20장 같은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잠시도 그 앞에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죄입니다. 그런 죄인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앞장서서 범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스라는큰 충격을 받고서 얼마 동안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있다가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부끄러워 다시 뜨뜻하여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함을 아래고 자기 백성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정수에 넘치고 그 허물이 하늘에 미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큰 은혜를 베푸어서 겨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인용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이 범한 죄를 아뢰니다그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한 것이고 죄종 손자들로 명하신 바 그것을 거슬러 행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백성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이어서 하나님께 겸비하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13절로 15절, 여기 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면, 그, 에스라가 자기를 포함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자기는 의로 와서 아 이제 자기를 빼놓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그 포함해서 자기를 거기 포함시켜서 이제 고백, 죄를 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흉보를 경화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리이까 하오리이까 그리 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갓싸오건을 도리어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인하여 주의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자기 백성이 악한 행실, 큰 죄를 당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데 죄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 족속과 연혼한다면 <웃음> 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그대로 형벌하실 때그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실 것이다. 주님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연 주의 계명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범하면 받을 형벌은 이처럼 실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속죄제를 배울 때 주의 계명 곧 명하신 계명이나 그 마신 계명을 모르고 위반한 경우에 속죄제를 들여서 사함을 받는 점을 배웠는데 속죄제를 제대로 드려려면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성소에 와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는 짐승 대신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꼭 이제 피해 제사만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운 소재같이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그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더라도 반드시 성소로 가서 드려야 했습니다 모르고 계명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렇게 무겁게 형벌 하셨다면 알고서 그 계명을 위반한 경우 의도적으로 계명을 위반한 경우는 더욱 죄가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법률 체계를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만 계명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명령하신 것을 거슬러 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악한 것입니다. 우리 고백서는 전에 배웠던 솔로몬의 경우를 또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하신 일을 감히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중대한 어, 응. 처벌을 음, 내리셨습니다. 기부원에서 한번 나타나셨고요. 또 왕궁 어, 건축 후에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요란기상 3장 14절에 한번 나타나셨고 1 1기상 9장 2절로 3절에 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행하라고 어 그런 미리 거기서 경고 하시면서 이제 다윗과 같이 행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거듭 거듭 거듭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참 무서운 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고의, 김지죄, 고의로 범죄하는 죄 이런 것들은 더 알고도 짓는 죄들은 더 어, 무겁게 <웃음> 판단을 받는 거죠. 첫째 주제에 속하는 다른 두 경우는 아, 사실상 비슷합니다. 많은 개명을 위반하는 죄는 결국 그 속에 많은 으, 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짓는 죄가 아니고요. 그 죄의 성격, 그 죄의 내용 안에 여러 죄들, 여러 개명을 어긴 내용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웃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이제 죄 백성으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고 차, 찾아야 할 것들을 찾아서 살게 하시는데 거기를 떠나서 이제 탐 탐욕을 부리는 거죠. 그걸 그건, 소원이 아니라, 그건 소원이 아니라, 그건 욕망입니다. 죄된 욕망이에요. 죄된 욕망을 이루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런 탐심이 이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탐심의 죄는 10개명을 위반한 것인데, 그런데 마음의 탐심이 있으면 결국은 1개명도 위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 하신 말씀도 결국, 마찬가지 교훈이 되는데, 음. 그, 그 강한 욕망이 움직여가지고, 허욕이, 허욕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탐욕을 부리면, 탐심을 부리면, 결국은 그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음. 그런데 1계명을 위반하면 사실 2계명도 위반하게 되고 3,4계명도 위반하지 않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10계명을 위반하면 8계명을 위반하고 7계명도 위반하고 6계명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에 매여서 일생종로로 타던 사람들인데 이제 돈에서 자유케 했는데 다지 좋은 돈의 종를릇아 돈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돈에 대한 관점이 안 달라지고 이제 신자의 옷을 입으면 이거 위선자가 되는 거야. 속은 속은 그냥 탐욕이 그냥 들끓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니까 그렇지 않은 척하고 속으로 다 챙길 거다 챙기고 아 그러면 이게 이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디모데 전수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뭐 세상에서도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조라 하죠. 돈 벌어서도 남조라 사회에 헌신하고, 사회에, 일반적으로도 사회에 혜택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죽을 때 사회에 환원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도. 근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그, 그, 그 돈의 힘을 믿고, 그,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자가 아니죠. 돌려서 생각을 하면 그 우리가 수많은 죄와 악에서 벗어나려면 그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뿐입니다. 이 세상 소리, 육신의 소리, 그 사단의 소리에서 귀를 닫고요. 조용히, 고요히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은 또 성신은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과 함께 일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진짜 이 모든 세상 소리로부터 벗어나게 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듣기, 듣기, 듣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못 들어서 병이 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 그 말소리를, 목소리를 못 들어서. 그것 때문에 병이 나요.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견딜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소리보다 내 소리를 더 내버리고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인생의 광야에 내려놓으신 그래서 그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그 광야 속에 들어가게 된게 은혜지요. 그거 도시 가운데 호이호식하고 있으면 절대 못들을 하나님의 음성인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 모든 소리가 차단이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뭐 영성주의자들이 그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감각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 에 엄청난 그 그리스도 삼위하나님의 그리스를 중심으로 나타난 삼위하나님의 경령에 귀를 기울이는 건데 그 그거 아니고 단순히 감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영성을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은혜를 거기에 붙잡히는 겁니다. 진짜 그 소리가 그리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 소리가 안들리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님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소리를 신부로서 안 듣고 있으면 가늠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데한눈 반으면 그게 가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자신을 다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손자로서 사는 것 뿐입니다. 이, 이, 이, 이것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거인데 거기에, 거기에 내 소리를 끼어 넣을 수 없고요. 세상의 소리 깨어을수 없죠. 사단의 소리는 뭐 더더욱 안 되고요. 하나님 소리를 내도 말해도 나도 끼어서내 소리도 하나를 내려고 하면 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소리를 맡았다고 떠들면요, 하나님 소리가 닫혀져요. 하나님 소리만 해 무익한 종으로도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행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이는 아무것도 아니오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살아요.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이니까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이 그러니까 그분 그 그분의 말을 하고 그분의 에, 요구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흉내내요 일단 말부터 흉내내고요. 생각도 생각도 닮아가고 말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는 거예요. 진짜 사,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생각, 말, 행동이 나와요. 그리스도로 행하는 그 실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요구하셨잖아요. 예?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거죠. 그 진짜 사랑하는 분이 말하는 거니까 그말안 들으면 나는 그 그분을 사랑하는 게안 되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데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행하는 그실질다 거룩한 교회로. 아,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 교회에 있기 싫어. 이런 소리를 안 하지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이러 오는 게 아니라, 잘, 잘 지내려고 오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나누려고 오는 거죠. 교회로. 예?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 소리를 내러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런 일을 하셨어 주님의 소리를 하러 오는 거죠 그걸로 서로 독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게 이제 주님의 자식들의 태도인데 거룩한 교회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길, 그 방법이 바로 믿음 아닙니다. 네, 그 다시 생각을 해 보죠. 우리 죄의 지금 본질, 그 특성이 어떠한 그 성격이 어떠 하냐에 따라서 이제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데 이제 그것이 개명과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은 죄명, 많은 조문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면 죄가 더 심각해진다. 근데 근데 결국은 결국은 그거는 사실은 표면적인 내용이에요. 중심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안 취하니까 온갖 일만하게 내용에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일만하게네요 <웃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거다. 한 개명이라도 사실은, 뭐 개명이 다 유기적이니까, 한 개명이라도 범하면 결국은 남을 해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얻는 것이죠. <웃음> 어, 늘 같은 마음, 그,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죄인들을 대할 때, 그, 탕자 같은 사람을 대할 때나, 장자 같은 사람을 대할 때나, 같은 마음으로 돼. 같이 너는 내 성격에 맞으니까 내가 좋게 여기고 너는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진짜 말도 못한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가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못된 짓 한다고 그분의 영광이 감해지고 내가 좋은 짓 한다고 그분의 영광이 더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가담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거죠. 짐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책임이고 계명순종은 그걸 우리가 할수 없는 걸 그리토께서 스 순종하시고 성신으로 그걸 이루게 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니까 교회라는 질서 속에서 이제 그걸 우리가 잘 누려서 진짜 뭐 바리제인들처럼 뭐 죄의 경중을 따져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주님의 목적 하신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